술이, 술이, 술이. 여기서 햇대는 거 보면서 떡국 끓여 먹어요. 2020년 GT의 경자년, 새해 <웃음> 복 <웃음> <제법> 많이 받으세요. 맛술 한 잔, 백만 가자! 비가 와가지고 <웃음> <웃음>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<웃음> 해가 안 뜨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여기 사당도 무서워 보이고요 <웃음> 안자를까 음. 어, 이거 분대차 왔다. 여기 초소. 음. <웃음> 어, 어, 애들, 어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찐떡국. 아유, 잘 됐어요. 꼭 들어갈 거다 들어가서 뿅하고 장소만 바뀌었을 집이 아니었을 때야. 달달달 아주 그냥 맛있습니까? 근데 해가 안 떴어 어떡할 거야 해는 언제나 뜨는 거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있는 거고 반드시 새첫날에 해만 중요한 게 아니야 매일의 해도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가 생활을 할수없습니다 먹느라 정신 없네. 음. 맛있어요? 새로운 경험인데 <웃음> 3시까지 술 먹고 <웃음> <웃음> 떡국 먹으면서 새해 소망 <웃음> 한마디씩 모두 함께 응. 같이 술수 크면서 어흥! 응. 상고 키가 커요? 뭐가 커요? 함께 성장하는 거야 응 그렇답니다 항상 성장 성장은 하고 있어 <웃음> 아직 술을들계시네 <술이 늙게> <웃음> 어제 과음하셨어? 응. 평생, 평생 오래 먹을 술다 드신? <웃음> 그렇지 오래 먹을 술을 넘어서 먹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달라. <웃음> 올해 소망 밥슬림. 밥슬림의 소망은요. 늘 저는 이타적이니까 저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도 행복해하면 우리의 구독을 계속 눌러주는 거죠. 클릭, 클릭, 클릭. <웃음> <웃음> 나름의 치가 있다 어디? 여기 속에 어? 그러네? 해가 여기서 뜨는 것 같네? <웃음> 그렇게 밥 술은 해를 찾아 <웃음> 이리하여 월천리 해변에서는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는지 모르고 <웃음> 떡국을 먹었다고 하였다 <웃음> 고춧가루 떴어 가루 가루 고춧루 <웃음> 아 이거 떡국 육수가 들어가니까 커피가 구수하고 만들 <웃음> <웃음> 결국 걔는 여기서 떴다고 한다 <웃음> 안녕해야 넌 아직도 안보이네 안보인다 초소 뒤에 있나보다 <웃음> 초소 뒤로 가보겠다 아 여기가 맞나보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서 어차피 안 보일 거였다. 동해바다라고 반드시 해가 해변에서 보이는 건 아니다. 해변이다. 저쪽 해변이다. 드하어 결국 해를 보기 봤다. <웃음> <웃음> 구독 좋아요 해피뉴이얼. <Happy> <웃음> 2020년 경자년에도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부자 되세요.